안녕하세요 리치투브 리치마입니다 오늘은 지안이 젖병을 세척을 하고 소독하는 과정까지 동영상으로 만들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기를 낳고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제 영상이 초보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건데 다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제는 몽디어스를 사용하는데 몽디어스를 선택한 이유는 일종 안심 인증 세제라고 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제 세제가 일종이랑이종이랑두 가지가 있는데 일종은 식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도 세척할 수 있는 세제예요 근데 이종은 식기류만 세정할 수 있는 세제예요 근데 얘는 일종이라서 먹어도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세제예요 그래도 물론 깨끗이 닦기는 해야 됩니다 꼬득꼬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해야지 좀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이걸 이제 닦을 거예요. 뽀득뽀득 소리 나게 이렇게 닦아줘야지 좀 마음이 안심돼요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요 저는 리치 전용으로 쓰는 냄비예요 이거로 열탕 소독을 할거예요 지금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끓으니까 저는 이 후앙을 꼭 켜요 후앙을 키는 이유가 가스불 킬때그 가스로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앙을 키라고 어디서 그 말을 들어서 항상 음식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젖병 소독을 할 때나 이 후앙을 켜요 젖꼭지도 이렇게 잡고 돌려줘요 이렇게 젖병 세척이 끝났어요. 깨끗해 보이죠? 물끊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팔팔 끓일 때까지 80도, 100도까지 기다려 볼게요. 어떤 분들은 열탕 소독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젖병 세척을 할 때마다 열탕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에 넣어요. 제 마음이 그래야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 근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어,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젖병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열탕 소독을 하고요. 실리콘은 한 30초에서 40초로 가량만 하면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은 물기를 탈탈 털어야 돼요. 털어 서 바로 넣어요. 넣어서 소독을 하기도 해요. 하도도우미 이모님이 준 팁인데, 어, 이거를 다 끼워놓고서는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끼워놓고서는 넣으면은 나중에 젖병을 꺼낼 때 그냥 젖병이랑 뚜껑이랑 가지고서는 바로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손을 한번더 씻고 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열탕 소독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접병 소독기에다가 한번 돌려 볼게요.